오늘은 인테리어 시공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셀프 인테리어나 반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부분이 바로 순서예요. 먼저 음, 인테리어를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하든 반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하든 내 머릿속에 우리 집이 완성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걸 설치 음, 철거를 하고 무엇을 설치하고 도배를 할 건지 페인트를 할 건지 필름을 할 건지 이 모든 걸다 결정을 해야지만 공사를 들어갔을 때 중간에 공사가 끊기지 않고 쭉 끝까지 갈수 있어요 음,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딱 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철거예요 철거는 내가 집을 전체를 다 철거 할 건지 아니면 지금은 돈이 좀 여유가 안 되니까 화장실은 빼고 할 건지 주방은 빼고 할 건지 어디만 인테리어할 건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사를 들어갈 때 철거를 두번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철거를 처음에 할때 전체를 다 철거를 하면 한 번만 철거업체를 부르면 되지만 주방, 거실, 방은 철거를 부르고 화장실은 부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 화장실 할걸 하면 한번더 철거를 하셔야 돼요 그럼 두번 철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하실 거라면 내가 어디까지 화장실까지 철거할 건지 주방까지 철거할 건지 거실까지 철거할 건지 철거 범위를 정하시고 철거 업체를 불러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화장실까지 할 여유가 안 된다 화장실은 살면서 고칠 수 있어요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화장실 공사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은 한개인 집은 이틀에서 3일은 내가 뭐 휴가 갔을 때 공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던지 을 화장실이 두개면 하나 먼저 이틀이나 3일 공사하고 한쪽은 쓰고 있고 여기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를 또 하겠다 돈을 모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거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먼저 정해주세요. 자 철거를 하셨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싱크대 아저씨가 오셔야 돼요. 싱크대 아저씨가 오셔서 주방을 딱다 리모델링 한다는 전제하에 주방에 오셔서 싱크대를 실측을 하셔야 돼요. 보통 자재가 나오는데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측을 하시고 가시고 그 다음 공사들이 쭉 나와야 1,2주 뒤에 싱크대가 올수 있거든요. 싱크대 아저씨 오셔서 주방 싱크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갈지 실측하시고 어, 보통 주방 싱크대 하시는 분들이 신발장도 하시거든요 신발장 사이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지 기존의 사이즈 똑같이 할지 높일지 넓힐지 이것까지 아저씨하고 다 이야기를 하시고 가셔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철거 그 다음에 싱크대 아저씨 와서 실측 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설비에요 설비는 소방 그 다음에 가스 수도 매립 등요 정도가 되겠어요 어, 싱크대 위치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화장실 세면대 위치를 바꾼다던가 할때 어, 철거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그분들이 자세히 알려주시거든요. 아니면 요즘은 인덕션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가스 배관을 내가 없애겠다 하면 그거는 이제 가스에 전를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설비가 끝났으면 그 다음 단계는 샤시예요. 샤시는 정말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샤시가 들어가야 한다. 무조건 샤시는 넣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할수 있으면 하세요. 우리집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샤시를 미룬다? 정말 정말 비추해요 샤시를 무조건 들어가고 나머지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를 그 남은 가격에 맞게 하세요. 왜냐하면 샤시는 단열의 기초예요 더군다나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 옛날에 지어진 주택들 빌라들은 단열이 지금 만들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안좋아요 건물도 노후됐고 아무리 단열을 했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만큼 단열이 많이 음, 처음에 시공한 것보다 줄어들었을거예요 근데 이 샤시를 바꾸면요 단열이 효과가 확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을 잘하면 겨울에 따뜻한 집에서 사실 수 있고요 여름에 시원한 집에서 사실 수가 있어요 샤시업체 어디가 가장 좋아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LG 하우시스, 이건창호, KCC 얘네가 조금 박빙이에요 1, 2, 3이 박빙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요즘 급부상하는 데가 윈체인것 같아요 윈체가 국내 브랜드고 또 가격이 워낙 싸요 제가 아는 분이 윈체로 그분이 이제 59평 60평을 사시는데 외창만 싹다 갈았어요 외창하고 거실 거실창 하나하고 외창을 싹다 갈았는데 요즘 샷시는 옛날 샷시에 비해서 훨씬 두꺼워요 이중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창이 있으면 옛날 샷시는 뭐 손가락 하나 정도였다 그러면 요즘 샷시는 이중이라 손가락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벽에 이 창으로 갖다 대면 이 샤시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벽이 음 설명하면 샤시가 이렇게 두꺼워지니까 벽은 이렇게 있고 샤시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요만큼이 허공이잖아요 샤시가 떠 있잖아요 이 벽공사까지 하고 59평을 이 벽공사까지 싹다 하고 샤시 바꿔서 900만원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샤시 하나를 바꿨는데 인테리어를 싹다 바꾼 느낌이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단열이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해요. 샤시는 이사 날짜가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하세요. 꼭! 정말 꼭! 요즘은 샤시를 이삿짐을 안 빼고 하루만에 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발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샤시 하실 생각이 있다면 인테리어를 조금 욕심을 덜 내시고 샤시를 무조건 하세요. 전기 1차하고 그 다음에 목공이 들어가야 돼요. 전기 1차는 뭐냐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기 등 등이라든지 콘센트 위치를 어디에 할지 일단 정해요. 그런 다음에 목공, 그러니까 전기 아저씨하고 목공 아저씨가 같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전기 아저씨가 전기 2차 때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달아주러 에 위치를 먼저 정하러 오시는 거예요 전기 1차 때는 그리고 목공 아저씨가 와가지고 목공을 해요 목공은 문틀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아니면 천장 이렇게 해서 빈소리가 난다 그건 다 가벽이에요 가벽까지 가벽이라든지 문틀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평탄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천장을 평평하게 하는 평탄작업, 벽을 평평하게 하는 평탄작업 그건 다 목공아저씨가 하시는 거예요. 목공아저씨가 인테리어에서 가장 길게 오셔서 시공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나 주택은 유럽보다 조금 층고가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천장에 그 평탄화 작업할 때 상당히 넓게 잡거든요 요즘은 이거를 뜯기도 하고 아예 마이너스 몰딩을 넣으면서 아 몰딩도 목공 아저씨들이 하세요. 어, 이거를 천장을 좁게 하고 마이너스 몰딩을 하면서 천장을 높이기도 하죠. 이런 천장의 높낮이를 정하시는 것도 바로 목공 아저씨들하고 이야기를 할 부분이에요. 이렇게 목공 아저씨들이 와서 문틀 뭐 옛날에 갈매기면 갈매기 싫어요? 민자모양 아니면 아치형으로 해주세요. 이것도 다 목공 아저씨들이 하고요. 우리집 가벽 여기에 가벽 넣어주세요. 여기 가벽 넣어주세요. 여기에 뭐 붓박이장 나올 거니까 어 선반 짜주세요. 이런 거다 목공 아저씨들이 해주세요. 그리고 목공 아저씨들이 가시면 페인트 작업을 할 거면 그 다음에 페인트 작업을 해요. 왜 페인트가 먼저 들어가느냐 어 요즘 웨이스 코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벽에 도배 대신 도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페인트로 근데 이게 스프레이 건 같은 걸로 뿌리거든요. 페인트를 마스크 쓰고 근데 이게 가로로 페인트를 딱 페인트 건으로 쏘면 가루가 쫙 분사가 되면서 벽이나 바닥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도배 작업, 장판 작업 다 했다 페인트가 묻는다 헬이죠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페인트를 어디 어디 어디 할 건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 페인트 하시는 분이 오시면 어디 어디 어디 해주세요 하고서는 끝내는 거죠 타일 오셔야 돼요 타일이 오셔서 화장실 타일 주방 벽 타일 현관 타일, 베란다 타일 싹다 해주세요. 이걸 한 번에 들어가야 하루 일당으로 끝낼 수 있는데 어? 나 베, 베란다 타일하고 현관 타일 했어.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다가 아! 주방 타일! 주방 타일 따로 불러야 돼요. 그러면 벌써 이틀이죠? 아! 화장실 타일! 3일이에요. 쭉쭉쭉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일은 내가 싹 리모델링 할 거다 보통 어디에 들어가는지 생각을 하고 벽에도 타일 붙이시는 분은 그날 벽까지 싹다 하셔야 돼요 하루 이틀 안에 싹다 마무리 하시고요 타일이 끝났다 그러면 화장실이 돼요 화장실 도기들 아참 타일에는 욕조까지 들어가요 욕조나 젠다이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장실 도기 세면대, 변기, 천장 부속품들 뭐 그런 거 있죠 샴푸 이렇게 올려놓는 선반이라든지 치약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는 그런 악세사리 도구들 수건거리 휴지거리 이런 악세사리까지 그게 다 동기에 들어가니까 그날 화장실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실이 이제 들어가고 근데 화장실은 살면서 하실 수 있어요. 금액이 부족하시다면 화장실은 살면서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인테리어 공사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화장실은 제가 살면서 했거든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살면서 고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너무 화장실 못 고쳐서 어떻게 이렇게 발 동동 구르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단 화장실 문은 목공 아저씨 어차피 고칠 거라면 목공 아저씨 오셨을 때 고치시는 게 좋아요 문은 화장실 할때 화장실 업체에서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만큼은 목공 아저씨 목공 아저씨 오셨을 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끝내셨거나 패스를 하셨거나 하면 필름 작업이 들어가요 인테리어 필름 인테리어 필름 고를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친환경 필름 정말 추천드려요 지난번 제가 인테리어 필름 불붙여 보는 거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불붙여 보면 정말 달라요 방염 처리된 거 친환경 요 제품들로 사용을 하시면 환경 호르몬 아니면은 뭐지 그 세집증후군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하실 수 있어요 꼭 필름지는 친환경 필름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요 필름 작업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되게 정교해야 되고 꼼꼼해야 돼요 근데 걔 중에 프라이머 바르는 게 귀찮아서 안 바르고 시공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나중에 다 떠요 저희 집도 했는데 다 떴어요. 정말.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필름지는 보이는 부분만 붙이셔요. 내 생각에 내가 필름지 뭐 셀프나 반셀프로 해가지고 맡기면 뒷면까지 다 해주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보이는 앞면만 해주시는 게 기본이에요. 뒷면까지 하시면 아마도 그 추가 비용 있으실 거예요. 그 점은 생각하시고 인테리어 필름 했는데 왜 뒤에는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뒤에 추가 요금 안 내셨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알고 시공을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필름지가 끝났으면 혹시나 마루로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마루와 걸레바지를 시공을 하셔요 마루를 하시는 분들은 목공할 때 걸레바지를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걸레바지 다시 뜯어야 돼요 마루로 결정을 하셨다면 장판을 결정하셨다면 목공하시는 분들이 걸레바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루를 생각을 하셨다면 마루가 걸레바지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루 하시는 분들이 걸레바지를 해주실 거예요. 단 장판을 하실 분들이라면 걸레바지를 미리 하셔도 됩니다. 목공 아저씨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마루 시공이 끝났으면 정말 많이 왔어요. 이제 마루 시공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는 도배예요. 마루하고 걸레바지가 끝나고 도배를 하면 마감이 깔끔하게 돼요 근데 요즘은 걸레바지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아예 안하고 그냥 도배로 끝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도배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깔끔해요 안 그러면 되게 지저분하게 돼요 몰딩도 요즘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위에 몰딩 마이너스 몰딩 자체도 안하고 그냥 위에 천장 다 뜯고 벽 바닥 그냥 아예 몰딩 하나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도배 알아보셔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 하셔야 마감이 깔끔해요 안그러면 집 엉망되거든요 그래서 음, 이 몰딩을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야 마감이 깔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기 2차 하고 장판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전기 2차가 오셔서 하실 수도 있고요 장판이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순서는 뭐 상관이 없어요 전기 2차 같은 경우에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만약에 도배 할때 내가 무슨 무슨 등달 거예요 도배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대충 구멍 뚫으라고 하잖아요 저 그렇게 했거든요 등보다 구멍이 더 커요 그래서 등을 바꾸던지 천장보사를 다시 해야 돼요 저희 지 집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매립등을 구멍을 진짜 크게 뚫어놓으신 거예요 전구는 저희가 그냥 대충 샀는데 그래가지고 천장에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등이 있는데 그 위로 구멍이 나있어요 그러니까 도배하실 때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도배하시는 분이 등 사이즈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등을 보여주시거나 사이즈 어떻게 돼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도배하시는 분들이 구멍을 예쁘게 뚫어주시거나 아니면 전기 하시는 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위치만 표시해두면 제가 구멍 뚫을게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도배 하시는 분들한테 구멍 조금만 내주세요 전기 하시는 분이 뚫어 주신대요 라고 하, 하시면 정말 조그맣게 뚫어 주실 거예요 아주 조그맣게 뚫어 달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전선만 이렇게 쏙 빼실 거니까 그 부분 꼭 감안해서 말씀하세요 전기 2차가 끝났으면 장판 몰딩이 없으면 아마 장판 가고 옆에를 실리콘으로 쏴 주실 거고요 걸레받이가 없으면 장판을 조금 더 위로 해서 도배지가 안으로 들어가게 마무리를 해 주실 거예요. 그거는 장판 하시는 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 되고요. 도배 보통 도배하는 곳에서 장판까지 다 연결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도배 뭐 셀프로 내가 하거나 장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반 셀프다 하면 도배하는 곳에 가면 장판은 어렵지 않게 같이 시공이 하, 시공을 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장판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싱크대가 와요. 그래서 주방까지 싱크대 마무리 완벽하게 되면 이미 타일 다 되어 있고요. 싱크대 와서 딱딱 붙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입주 청소 하시고 이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가 생각보다 꽤 많고 양이 좀 방대해요. 그런데 셀프나 반 셀프를 하신다면 이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다 일정을 조율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이 투입이 되실 건지 다 정하셔야 되고요. 내가 한다고 하면 내가 다는 못해요. 반 셀프로 정말 전문가 분들 모셔서 인테리어를 같이 하면 그냥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싸게, 훨씬 싸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양이 너무 방대하고 어렵다 하신다면 인테리어 업자분들 찾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똑같아요. 원룸이든지 투룸이든지 아파트든지 주택이든지 순서는 똑같아요. 양이 달라질 뿐이죠. 이 영상이 정말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너무 더워요. 더위에 조심하시고요. 더운 여름에 냉방병도 조심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올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